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초보왕 보러 가자.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훨씬 깊이 있는 골프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또 예고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옥스윙. 꽉꽉 옥스윙. 에 대해서 음.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사실 옥스윙은 옥선생이 미는 가장 큰 의미의 스윙이기도 하지만 어, 편한 스윙이기도 해요. 쉬운 스윙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개념적인 걸 깊게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치면 된다. 방법적인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옥스윙 그첫 번째 시간 아이언샷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쩍 스윙은 위로 번쩍 들었다가 내리는 스윙, 그래서 상하 스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직 스윙, 옥스윙은 백 스윙을 할때그 번쩍 스윙은 위로 업 스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옥스윙은 백 스윙에, 우리 등을 뭐라고 불러요? 백이라고 부르죠. 백, 백. 그래서 스윙을 시작하면 얘를 바로 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낮고 길게 빼서 위로 올려서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뒤로 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위로 드는 건 수직이지만 뒤로 드는 건 수평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오른발 쪽에다가 공을 두는 거예요. 왜냐면 안쪽으로 빼게 되면 스윙 궤도가 알게 모르게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요. 그러면 공을 가운데다 두게 되면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인식하지 말고 그냥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둡니다. 이거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발 안쪽에다 뒀어요. 그냥 한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거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백 스윙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면 팍 뒤로 잡아 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태풍 스윙에서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뭐 대형 태풍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늘 클럽은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건 늘 살아 있어야 돼. 이건 심장과 같으니까. 자, 그럼 봅니다. 그 오른발 안쪽에 있고 내등 뒤로 바로 촥 빼고. 그다음에 그냥 때리면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쳐볼게요. 바로 뒤로 팍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더니 공 한번 보세요. 공 모양을. 오, 이상하다. 번쩍 스윙 때는 쭉 위로 올라가 가지고 뭐 좌우 이렇게 휘는 게 별로 없었는데 얘는 우측으로 그냥 날아가다가 샥 들어오는데 공 자체도 진짜 낮다. 다시 오른발 안쪽에다 둔다고 했어요. 그냥 그런가보다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백스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뒤로 팍 빼버리는 거예요 뒤로 가고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오 오른쪽으로 오 가다가 막 왼쪽으로 돌아 들어와 그래서 가운데로 가 근데 세게 친것 같지도 않은데 공은 낮은데 거리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또 오른발에다 둬요 공 오른발이에요 오른발에다 두고 바로 백스윙을 뒤로 팍 이렇게 쳐요 그랬더니 오 이번에도 싹 돌아 들어와요 와, 신기해. 우측으로 다가다 돌아 들어와요. 그런데 번쩍스윙보다 이 옥스윙에 대부분의 골퍼가 열광을 했어요. 왜냐면 뒤로 들어가면 탄도는 낮을지언정 비거리를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수들은 저는 사실은 선수들한테 렉스를 할때이 옥스윙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면 선수들은 우측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와서 거리가 많이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어차피 멀리 치기 때문에 차라리 번쩍 스윙을 응용한 스윙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럼 번쩍 스윙과 옥스윙의 중간점에 있는 게 바로 컨벤셔널 스윙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컨벤셔널 스윙을 우측 반 쓰고 좌측 반 쓰는 이런 형태로서 스윙을 하는데 어, 우리 일반 골퍼들이 옥스윙 뒤로 빼가지고 확 때렸을 때 멀리 가는 걸왜 열광을 하냐. 그 정도 쳐줘야 순 방향으로 공이 돌면서 비거리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더 구르는 건 있지만 어 만약에 나는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거린 필요 없고 그냥 공을 좀 띄웠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번쩍 스윙해도 되고요. 그런데 옥스윙은 바로 놓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끌고 내려고 그게 아니라 그냥 뒤로 잡아 뺐다가 그냥 때리면 그냥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뒤로 뺐다가 빡 때리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게 이제 옥스윙 원이에요. 절대 스윙 맥락이기도 하고. 그 다음 왼손으로 갔다가 왼손으로 빡 때리는 건 옥스윙2예요. 그거는 태풍스윙 맥락이기도 해요. 근데 이건 복잡하니까. 좌우간. 공 오른발에다 두래요. 그리고 딱 놓고 클럽페이스는 스퀘어 만들어 놓고 잡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바로 등으로 빼래요. 그리고 칠래요 그랬더니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근데 여기서 번쩍스윙을 보면 번쩍스윙은 서서 번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이 번쩍 들면 막 겨드랑이 떨어지죠. 불안하죠.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손좀 나가면 쉉크 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옥스윙은 그냥 겨드랑이에 싹 붙여놓고 바로 뒤로 잡아 빼고 쳤더니 그냥 이렇게 맞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거리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옥선생이 사랑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공 오른발 안쪽, 그리고 바로 뒤로 잡아 빼서, 막 끌고 내려온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로 빡 때리면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게 옥스윙이에요. 드라이버 때 제가 이 여러분께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옥스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옥스윙은 제가 영상이 거의 100개 가까이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영상이 끝나면 이제 바로 드라이버 특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스윙을 다 섰거든요 그러니까 옥스윙을 해야 된다 그런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약간 유니버설한 내용으로서 쭉 이제 그 내용을 훑어 갈 건데 이 옥스윙은 옥스윙 바이블 50편이라고 해서 무료로 공개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옥스윙 바이블 치면 1편에서부터 50편까지 쫙 있거든요 거기 쇼킹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꼭 보십시오. 이건 진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옥스윙 원이 끝나면 옥스윙 2로 넘어오시고 옥스윙 3로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공개될 옥스윙 4, 옥스윙 5까지 쭉 있으니까 그냥 어떤 지식의 깊이 하지만 더 알면 알수록 파워풀하고 치기 쉬워지는 그런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옥스윙 드라이버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쉽고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